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왔는데요. 원래는 외식을 하려고 했어요. 아빠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외식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면 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 왔고요.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총이 앞에 가요. 있 원래 아빠한테 한우랑 장어 구워 먹자고 라 했었는데 저는 이것저것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것저것 먹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생일상인데 여러 가지 차려 드리고 싶어서 생일이 지났어요 미역국은 드셨어요 이미 뭘 하면 좋을까? 장어 찾으러 시장님한테 장어가 없대요 사장님! 장어 있어요? 네? 장어 장어 지금 없는데 장어 없어요? 네 혹시 이 근처에 장업하는 데또 없을까요? 없는데 없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서음대가 밑에 네. 아, 동신아파트 뒤쪽이요? 네, 동신아파트 이요 아, 감사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 먹고 싶.. 사노랑 장업 구워 먹자 아니,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장어 치면서 표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이거 눈물 장어 잊기로 시켰어요. 오늘은 아빠 생일상 차려주는 컨텐츠니까 내가 알아서 장 볼게. 오늘 터치하지 마, 아빠. 알았지? 원래 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장어 사느라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시장이 다 닫았어요. 지금 밤이에요, 밤. 보이시죠? 밖에 어두운 거 일단 고기를 몇 군데 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도 안 좋으면 한우 말고 딴거먹을래 여기도 한우가 별로인데 그렇다면 한우를 빼고 내가 직접 요리를 딴 거를 뭘 해야겠어 일단 밥한 마리 사장님 활전복 없어요? 아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아 저쪽에 있어 아, 몇미짜리에요 3 5인짜리인 네네, 9 마리 주세요. 한자분 전문, 전문가 용어를 알다니요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먹수고 하나 봐주세요 아니, 이거는 후식이고. 어? 삼 있다. 삼아. 왜 한우가 마음에안 들어. 그냥 돼지 먹을까 아빠? 뭐 없는데? 응. 아니 뭐 요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뭐할게 없어 <웃음> 나 이제 요리하는 사람 아닌가봐 <웃음> 목살 너무 얇은데? 이거 잘라진 거 말고 안 잘라진 것도 있어요 사장님? 통으로요? 네네 네 있습니다 네. 그 음. 부위인데 네. 한 1.5cm 정도로 잘라주시는데 네. 어... 삼겹도, 삼겹은 한 1cm로 잘라주시고, 한근 한근으로 주세요. 복분자! 아빠 복분자 안 받나? 네. 방어엔 복분자지. 이성님들 분들은 안 돼요. 복종은 먹어많으니까포도로 한번, 포도로까둘다 사세요. 아니, 둘이. 뭐, 둘다 먹어. 뭐. 얼마나 올까 뭐. 포인트 있어서. 아빠, 포인트 있어? 음, 없어요 잠은 깨끗이 씻어주고 사장님이 전복도 다 씻어주셨어요 또 솔로 다문질주셨기 때문에 이 껍데기로 이살 안쪽을 긁어줘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엄마! 너는 배가 갈라져 있니? 일단 배가 갈라져 있으니까 요, 내장 같은 거는 긁어줍니다. 손으로 깨끗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끝이 긁어서. 국력밥솥에 물을 넣고 누룽지를 넣어줍니다. 오늘은 누룽지 삼계탕, 아니, 백숙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누룽지 넣고 처음 해보는데, 누룽지 넣고 해볼 거예요. 봉, 어, 닭을 삼겹하다버리자다 응. 넣어도 되겠지? 삼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들었어. 응,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삼세 개만 넣죠 마늘도 넣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소금 간이 하해줘 소금 살짝 넣어줘야 간이 맛있겠죠?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소금은 살짝만. 기호에 맞게 이제 찍어 먹어야 돼. 강어를 끓일거예요 와우 아니 제가 먹고 싶은게 아니라요 짠 우와 생일상을 사려주는게 아니라 그냥 결제만 내가 한거 같아요 소금도 싸사사사 올려주고. <목소리> <목소리> 와 짠, 이렇게 장어를 다 컸습니다. 고기도 다 익었죠. 자, 안 돼. n <목소리> 아, 재도전, 재도전, 재도전. 될것 같아. 돼. 오오우리 살짝 좀 많긴 하우 따라다란 짠. 따 만든 전복. 수산 삼계탕, 누룽지 삼계탕과 삼겹살 목살로 대체했고요 장어와,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장어 때문에, 장어 때문에 두 시간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테레비 이렇게 들어오면 보다 시간 간는데 아홉 시간 되니까 조금. 행상을 내가 차린 건지, 자. 왠지, 짠. 고맙나고맙합니다 그치? 누룽지 동찮 네, 오늘 이렇게 어 마른 아빠의 생일상이었는데 결제만 제가 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똑같이 상을 차린 것 같아요 그냥 집밥 먹는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먹는 모습은 이제 편하게 이제 오랜만에 뭔가에 왔으니까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